You should take a photo. Oh no, oh no. I'm about to go, yo. Shorty dropping low to pick it up. She l i k e a yo yo. When I'm getting so much action, yeah. you turned on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 o a e and a tie. And, it's done, and underneath the rose of t r e a m s I will see you where the ocean meets the sky.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트레이더 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영어로 자막을 넣어 줄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제가 이제 한곳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아까 영어로도 말했지만 좋은 아이디어나 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게임할때도 솔직히 제가 영어를 사용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않아 있어서 한국어로도 도전한, 한국어로 도전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저의 저의 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저도 영어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이 이제 뭐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제 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거를 공지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